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메뉴가 뭐냐 정의를 하, 하고 메뉴 왜 중요하냐 메뉴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다음 결국에 메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상차림 얘기인데 자, 이 상차림에 대해서 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전체 다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결되어야 될. 것 아마 교재 내용 그대로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앞을 한번 보시고, 자, 메뉴가 뭐냐, 여기에서 메뉴 역사에 대해 가지고 나옵니다. 자, 메뉴란 특정 행사에서 제공될 음식을 정해진 순서대로 기록한 얇은 종이 또는 판지를 칭했다. 제일 처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리사들과 하인들이 조리와 서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기록이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원으로서는 라틴어의 미니투스에서 유래됐다. 영어로서는 small list 이런 뜻이다. 뭐, 조그마한 어떤 작은 하나의 어떤 음식 뭐 리스트랄까?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상세히 기록하여 놓은 것, 음식 제공 순서대로 음식을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제 메뉴 기원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느냐? 뭐, 서양, 우리가 음식 경우의 얘기입니다. 프랑스 한 귀족이 1498년에 이 사람이 뭐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런 얘기고요. 1541년에 프랑스 헨리 8세 때 브룬스윅이라는 공작이 연회를 열었어요. 연회 열면서 제공할 요리 내용, 그 다음에 순서, 이걸 간략하게 기록해서 뭐 식탁 위에 놓아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뉴 기원을 여기에서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는, 1498년이나 1541년 전에, 과연 음식 제공하는, 그런 음식 이름 리스트 정도 없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 사람이 음식, 사람이 살아가려면 음식은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제 이게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이걸 우리가 현재 뭐 외식업 이거와 연관을 한번 시켜보자. 뭐 외식업으로 자 위에서 헨리 8세때 브루스윅 공장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외식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자기 가정에서 외식 아니고 뭐내식 응? 가정 가정식이라고 본다면은 자 외식업에서 메뉴는 언제 나타났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디에서 19세기 초 파리에서 페리스 로얄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이 식당에서 처음 이제 우리, 우리 식당에 이런 이런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내걸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외식업에서의 메뉴는 이게 최초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서양식에서의 얘기고.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알라 까르트, 선택식.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까르트라는 게 카드, 페나, 뭐 지도, 뚜운 종이, 판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라 까르트, 들어보셨죠? 알라 까르트. 처음 들어보세요? 어, 그래요? 그럼 탑을 도트라는 탑을 도트 들어보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했느냐? 자, 정의가 이제 몇 학자들의 정의가 나옵니다. 대개 보면은 자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했다는 얘기예요. 메뉴는 그냥 십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도구이며 통제 도구이다. 자, 관리 도구이며 통제 도구이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또 주장을 하기는 뭐 관리 수단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앞쪽에서는 우리가 음식 이름만 기록했는 하나의 스몰 리스트 정도로 메뉴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됐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외식업으로 넘어오고 이러면은 메뉴라는 게 그냥 음식 이름 기록된 이름하고 가격만 그게 메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통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관리 통제 도구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뭘까요? 마케팅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메뉴는 뭐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마케팅 수단이다. 그러면서 메뉴는 뭐 이런, 이런 학자는 메뉴는 정보 제공자이다. 아니면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레스토랑, 레스토랑과 고객을 연결하는 대화의 골이다. 뭐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현, 현재와 가까워질수록 메뉴는 대화, 판매, 그리고 PR 도구이며 가장 중요한 내부의 마케팅 도구이다. 결국에는 마케팅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 얘기잖아.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식 산업에 대해서 받는 거고,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 관련해가지고는 과연 음식 이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자료 같은 거는 역사적 기록 같은 건 없을까? 아마 서양 음식보다도 더 오래 전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료가 없을까? 이건 이제 한번 찾아보자 얘기해. 그래서 나는 오 것이 우리 경주 신라에 신라 경주에 490년 이때 최초 시장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장. 시장이 개설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에 가면 은 먹을 음식 제공하는 식당이 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도시락 사가지고 시장에 가는 사람 있을까 그럼 시장에 가면 뭘 가도 이렇게 가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983년에 고려사에 보면은요, 고려 개성에, 뭐, 성내, 락빈, 옥장, 뭐, 연액연령, 희빈, 이런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이, 그, 서양 음식에 뭐, 어, 연도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가잖아. 당겨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조선으로 넘어와서 1398년에 보면요. 성균관에, 성균관이,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예요 뭐, 국립대학, 어?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여기에 기숙사도 있고요.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식당이에요. 기록이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에서 보시면은요, 로마 이 당시에 육류라든지 생선 이게 널리 소비되고 뭐 야채, 과일, 빵, 콩류 이런 것도 많이 소비됐어요. 그리고 아피키우스라는 요리 책이 언급이 돼 나와요. 언급이 되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요. 가루이 라고 그러는 이게 뭐냐면 생선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어간장 이런 음식이 바로 조미료 음식이 가루이 폼페이유적 발굴을 하니까 나와요 이탈리아 로마 폼페이유적이 이게 언제 언제 그 화산 폭발로이 폼페이 유적이, 어? 그냥 땅 밑에 이렇게, 예, 완전히 보관이 됐어요. 몇 년입니까? 자. 잠깐.